너네넣어 때? 너네넣을 때 반만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도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사람만은 연락 안 하는 것 같긴 해. 음, 맞지? 그냥. 나머지는 다 연락하거든. 지금 연락하고 있는 그분들, 응. 바로 타고 아는데 <웃음> 아, 내, 내가 얼마 전에 전 남친이랑 사진을 지훈이 안 찍은 거 같아? 그냥 그래서 어제 그거 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반반이더라고. 누가 반반이야? 그거 다 네임이 맞춰 아, 절, 아 저, 절대 절안 되지.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되지. 안 당연하지. 왜 절대 안 돼? 아니, 그술 술 먹고 그 사진 봐봐봐. 어떤 생각 들어? 아, 우리 그때 행복했었지. 사랑했었지. 하면서 또, 또, 또 뭔가, 어? 악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도 근데 근데 그게 있잖아. 나는 5년전 애인이고, 만약에 너,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막 2년씩 연애를 했잖아. 어. 그러면 내가 전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지우면은 내 20, 20, 21살 때 기록이 다 없어져. 안 되지. 그러면 너 이제 사진첩에그 21살 기록이 다 없는데도 괜찮아? 그치. 애들한테 물어보자. 그래? 이게 내가 봤을 때부모님이나 어. 연애는 3개월밖에 안 해봤어. 에이! 어. 그거랑 그거랑 다 문제야. 괜찮아! 와아요 괜찮아! 내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저희 애인이 찍어준 사진 혹은 같이 찍은 사진을 지운다 안 지운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 부모님 절대 지운다고 하더라고. 어. 근데 나 절대 안준다 파거든? 근데 너네는 어때? 아, 너네는 어때? 너 반말 아니냐? <웃음> 왜 반말해? 오빠 왜 나도 반말해? 나는 음. 반말해도 되지. 나이가 많다고 반말하는 게 정상인가? 그건 <웃음> 꼰대 아닌가? 나이 어린 애가 너네라고 하는 게 정상인가? 왜 <웃음> 그래? 우리 가족이잖아. 너 댓글 안 읽냐? 안 고쳐? <웃음> 그래서 전 외인과의 사진은 혹시 지우는 편인가요? 저는 안좋아요 뭐, 사진이요? 사진이나 뭐준 선물들, 뭐 편지? 아, 뭐. 사진은 지우고 편지는 안 지우고 어? 저랑 똑같아요. 저 사진은 지우는데 편지는 안 보여요. 음. 저 같은 거 같아요. 사진은 지우려고 하고 편지 같은 건잘안 보여요. 일단 다알아 네. 음. 사진도 안 지우고 저는 편지를 모아놨어요. 어, 그 편지 혹시. 함이 있어요. 혹시 감성적이 어, 저도 있어요. 네. 이제 본인들의 입장을 알았으니까 음. 좀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아된더 파워, 안 된다 파워, 아, 안 된다 파워. 그래서 아, 오늘은 그걸로 토론을 살 자 세미 돌아온 느낌으로다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상관없다 맞추자 어, 추억이다 약간 요파와 지워야 된다 둘만 바꾸면 될것 같은데 자 먼저 선공 하시죠 아, 자왜 사진을 지우면 안 되느냐 지우면 안 되니 아, 지우면 아니, 지워야 하느냐? <웃음> 지워야 하느냐 왜냐면 제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유진이한테 네. 술 마시고 나서 핸드폰 보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보게 돼요 보면 아나이사랑했었지아 이렇게 좋았었지 하면서 이 사람과 좀 깔끔히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재손난을 시작을 하게끔 한다는 것과 이게 혼자 있는 상황에는 괜찮아요 솔로면 괜찮은데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사진첩 막 찾다가 우리 그 사람 어디있지 하면서 이렇게 쫙쫙쫙착 들이다가 잠깐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하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편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는 자기가 보관해놓는 개인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편지들도 될수 있고 뭐 일기도 될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진은 너무 직접적이다. 음. 음. 어, 근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저는 음. 편지는 버리자주의거든요. 오, 물론 진짜? 안 버렸어요. 저도 편지를 항상 공책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모으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 편지들도 모으게 되고 친구들 편지도 모으게 되고 그게 하나의 나의 그런 보물이 된 거야. 음. 근데 절대 친구들이 준 편지는 읽어도 남자친구가 써준 편지는 웬만해서 읽진 않아요. 음.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고 뭐 사진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그 사람과 나의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또 별개로 내 인생의 추억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랑 강릉 여행을 갔는데 그렇다고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진을 지우는 것은 내가 강릉을 간 추억을 지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고 서문을 하자면 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음, 그, 그 사진이라는 게그 그. 그 시간을 멈출 수 있고 우리를 추억 여행을 여인, 아, 시켜주는 아주 음. 대단한 매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걸 그, 그, 그, 그. 지운다는 것 자체가 음. 굉장기길을삭는건똑같다 응. 생각하거든요. 그 추억할 수 있는 거꼭 같이 찍은 사진이어야 되냐?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굳이 그... 전연인과의 그 사진을 보관해놓는 거는 앞으로 만날 사람한테 그게 피해가 된다면 전 지우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안 지운다고 하잖아요. 아까 네. 형이 막술 먹고 보이고 막 직접적이고 음. 이래가 우연히 음. 보일 수도 있다 음.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 어, 저도요. 클라우드에 다 넣어놓고 음. 진짜 만약에 추억하고 싶으면 그때 뭐 굳이 음. 들어가서 보는 거지 갑자기 음. 막 갤러리 보다가 어? 음. 사랑했었다 이러진 않아요. 그 사람은 이제 축복에 관한 하나 있어요. 어, 만다라 동물이라는 게 축복 중 하나지만 응. 그게 걸림돌이 될수 있거든요. 음. 내가 만약에 내가 내가 막 80살 됐어, 음. 내일 죽어, 음. 나 이때까지 인생을 돌아보고 싶어, 음. 그럼 사진 볼거 아십니까? 음. 그럼 사진 다 지워버리면 내 추억 없어지는 거잖아요. 전 그게 싫어요. 저도 사진을 지울 때전 연인과의 그 사진을 이제 헤어지고 나서도 바로 지우진 않아요 이 사람은 잊지 못했으니까 아직 근데 내 마음에서 정리가 되는 순간에 그 사진을 지우거갑요 음. 그래서 나한테 사진이라는 거는 음. 비주얼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질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글은 그냥 그 시절이 그리워지더라고 나는 나 음. 그래서 글과 그림은 나한테 주는 영감이 되게 다른데 음. 그림은 그 사람이 보고 싶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음. 그은 그냥 그때가 그립다 그 감정이 음. 그리워지는 와 음. 아, 저는 진짜 반대예요 음. 나는 편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쓴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지나간 그 사람의 관계를 떠오르게 하고 응. 사진은 그냥 나한테 초점이 맞춰 있어 인생에. 어, 나는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어... 커가지고 음.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 여자친구의 전 사람과 만난 사진이나 글이 있다 편지가 있으면 그거는 나도 쓸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사람은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데 사진이나 이제 이미지가 제이 보이면 내그 사람을 달, 닮을 순 없잖아 그그 그래서 음. 싫어 나도 내 미래의 여자친구가 편지를 갖고 있다 그건 오케이인데 음. 만약에 사진으로 내가 봐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 계속 떠올를것 같아 아 그럼 SNS 마팔 이런 거? 아 SNS 마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마무리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서로의 꿈을 네. 얘기했던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그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애초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헤어지는 것도 더럽게 헤어지거든요? 그때는 마팔 풀더라고요 응팔 하더라고요 차단도 해요? 저는 차단 당해본 적도 있고 제가 차단 해본 적도 있어요 아마팔 당연히 취소해야죠 음... 아니 난 애, 애초에 헤어지면 왜 친구가 되는지 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음... y e a 나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응. 나는 약간 남자친구를 대할 때 되게 친구처럼 대하거든요. 응.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자 애인이에요. 근데 헤어졌다고 해서 뭔가 이 사람이랑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게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워낙 좋게 헤어지고 이런 편이다 보니까 이사람은 응원하게 되고 앞으로도 뭐 헤어지더라도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서로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축하해주는 그 정도 사이는 되자! 응. 라고 해서 마파를 주로 해놓고 또 그렇게 다 서로 연애하는 거 보고 나. 나도 연애하고 하다보면 진짜 감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맞으면 같이 일도 하고 나 마음 <웃음> 맞으면 근데 또두번 그냥 한번 사귀었던 사람이랑은 또 사귀고 싶진 않아요 음. 아 뭐.. 어, 새로운... 술 먹으면 또 모르죠 아니 근데 네, 새로운.. 이, 이 남자와의 사진을 보면서 와 이땐 이랬지 좀 생각나면서 좋았긴 아, 했어? 이러면서 맞아 맞아 안 좋았으니까 헤어진 거야 근데 또, 또 사귀다 헤어질지 보면은 나중에는 좋은 느낌만 나거든요 맞아 음.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근데, 맞아. 근데,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저는 그 사람의 단점만 자꾸 생각하고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얘한테 그런 기대를 안 해요. 진정으로 그래.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 난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같 맞아 맞아 맞아. 에이지면. 동의합니다. 맞아, 그래서 나도 그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만은 연락 안 하는 것 같긴 해. 음, 맞지? 응. 나머지는 다연락가거든 지금 연락하고 계신 그분들 다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남겨두는 편인데, 어차피 내가 다시 찾아볼 걸 알기도 하고, 소식이 궁금하더라고요. 헤어지고 나서 근데 나는 나랑 헤어진 사람이 잘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진을 보면은, 옛날에 떠오르기도 하는데 응원하고 싶어가지고, 음, 진짜 좋아했으면. 네. 실제로 결혼을 하는 친구들도 봤고, 저 여기에 좀 동의하는 게, 저는 헤어지고 나면은 그 친구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어.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잘 됐으면 좋겠어서. 아,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아, 찾아보는 그런 미련 남는 게 싫어서, 음. 원파를 하지 않는데 저한테서 숨김을 해요. 그러니까 음. 이 친구의 소식 보지 않기 말이죠. 음. 아, 저도 그랬어요.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고 싶진 않아서. 네. 그래서 안 주는 게 맞다, 저는. 안 주는 게 맞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안 버리고 안 주는 게 나도, 맞다. 나도 나도. 음. 저는 뭐 맞다가 아니라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파에요전 음. 그렇게 음. 행동을 해요. T T T T T T T T T T T T T T 이 T T T T T T T T T T T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그랬던 그런 과거의 사연도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그거 갖다 또 다른 콘텐츠로또 해볼 수 있을 거에요 네 진짜?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혹시 마음속에 보물 상자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모님 그 옷장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원피스? 원피스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님의 원피스를 찾았어 샅샅이 원피스! 퉁어봐요. 혹시 엄마가 아닌가? <웃음> 엄마가 아닌가? 아, 아빠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닌 사람과 찍은 사진이 있는지, 있, 있는지 어... 혹은 편지가 있는지. 엄마 이거 편지 아빠가 쓴 거야? <웃음> 너 이거 어, 이거 어쩐지. <웃음> <너> 이거 어디서 나온 <웃음> 거 <한한> 재밌겠다. <웃음> 어, 그러면 또각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또어떤 생각을 하실지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네, 저희 영상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슉슉, 디지지지, 디지, 디지, 드리 <웃음> 살아가니... 마무리